집에서 한번도 못먹은 이걸... 야... 구경만 해도 배불러... 어? 여기서 이렇게? 야... 요즘은 시내나서 이런게 없단 말이야 야 이거 물김치도 봐, 물김치도 예술이야 나는 지금 노래가 돼서 못먹는단 말이야 이거 먹으면 끝이니까 오디션 후에는 몇천 파운드 받고 노래를 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네, 몇천 파운드 받고 노래하다가 노래 안받고 유튜브로 노래하니까 짜증나요, 짜증나, 짜증나. 아증 너무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뭐돈 받고 할 자리도 아니고 돈 받고 할 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돈 받고 할 데도 없고 사실 보냈더니 오라고 연락 왔어요. 경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거기 나와서 유명해진 다음에 오면 더 좋았는데 아깝죠. 런던 한량이 유명해져서 여기 오는 건데 유명하면 안 왔겠지. 아 유명해도 여기는 와야죠. 여기 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아, 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TV 나온 후에는 한국분들 앞에서 첫노이 하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어 시스템 좋고 잘하셨와요 잘하셨어요 시작은 무게지 모든 걸이겨기은시계라 진로가 뭐 싶어 하지 저기 부모님 씩씩해 연국수업부모님 씩씩해요 얼굴하고 얼굴 이렇게 되게 막오락이 생겼는데 어? 어? 우와 하더라건더오락이 생겼는데 <웃음> 이게 관객이 4 5 0 0분 있는데서 제일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해본 거거든요 제가 4 5 0 0분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렇게 가축 가족적인 분위기 얘들좋네요 <웃음> <웃음> 저희 기타가다 보거든요 나중에 그럼 뭐라 노래 하냐 노래 급따이로 하냐고 지금 노래 생각나다아 음 상진이 형 고급이네 <웃음> 자 이제는 한곡 남았네요 한 곡, 남았네, 아두곡 남았구나 네 예. 예. 저기 만났는데이 <웃음> 노래 저그 뭐야 그이 노래 딱 아시는 노래인데 영어로 제가 바꿨어요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이 노래 딱 아시는 노래에요 영어로 바꿨습니다 호텔 비 비행기 가 봐준 데가 못 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TV나서 지금 떴어 지금 아 정말 정말 수업 날라갔습니다. 진짜 수업 한 번만 나오면 끝난건데 진짜 수업 날라갔어요. 아주 억울해 깃겠어요 진짜 자 커피 좀마우셨는데 Everyday Every, every Moment 이라는 노래 이거 원래 한국 노래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행복하십시오 감사하고요. 제가 다발적으로 온건 처음이에요. 교회가 온거와서 2001년 에 억지로 끌려가서 진짜 억지로 이십 달리 진짜 억지로 가갖고 억지 있다 왔어요. 억지로. 근데 지난 주에 제가 첨돌하는 봤는데 역시 성진형하고 이 피는 못 속인다고 목사님 아, 이 말씀 재밌어가지고 중간에 못 나게. 난 진짜 안 나서 재밌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일부러 그죠? 못 나게. 이게 딱 끝날 것 같으면 또다 얘가 이어지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일부러 저 어느라 척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고단수 잖아. 일부러 그죠? 어, 어느라 척 하면서. 오늘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나도 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멋있어 말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종교,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인가? 믿음으로. 네. 믿음을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멋있어. 써먹어야지 나중에. 내가 기독교인면기독교인 엄마. 종교에지만 신앙에 대한 말은 못되지만 네. <웃음> 써먹어야지 아. 조광진 아. 목사님 그랬어 어디 <웃음> <웃음> 나도 몰라 내가 의경을한줄 알아? <웃음> 어느 아착하생 세계 안빠르고 우리 아주 고대한 수저 <웃음> 머리 좋아요 더 달변으로 빨리 이렇게 팔할 수 있는데 일부러 조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잖아 보이면서 약간 부족해 보이면 더 정의가 잖아요 전다 안될까요 <웃음> 머리 좋아해 줘 그런거 공부를 그렇게 하지요 마지막 번호 하겠습니다 <웃음>